多两张而且 <laughs> 하, 아, 멤리 s a 맥박이 느껴우니다 a m 우리 s a m 우리 Samsung, 우리 Samsung, 우리 s a m 우리 Samsung, 우리 s 우리 s a m s 우리 s 우리 s a m 우리 Samsung, 리 김지찬입니다. 삼성라이언즈 의아조 분상표입니다. 제가 삼성라이언즈 투수 이승현입니다. 삼성라이즈 황동재입니다.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위치한 이유가 있잖아요. 현재 또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멘트와 노를 대구 삼성라이온즈 선수단 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위치를 해보았습니다. 아마존이라든지 소울리스 전에 가서 조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? 있으시고? 최근에 떡 가지고 봤는데 떡 가지고 봤는데 재밌어서몇번 혼자 어떻게 일어났어요? 저는 그, 아, 2문입어 아. 그러면 한번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아 그럼 멘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게 뭐. 아우 아우 오 2, 3, 아 1, 2, 3, 4 2, 3, 1 2 3 4 Tá correndo. 알려드리겠습니다. 앞에 있는 안내 금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자리에 두 분씩 간옷에열 <웃음> 분이서 아유 <웃음> 선생님 이게 가능할까요? 줄을 네. 좀더 줄이겠습니다. 앞에 있는 안내 금무자의 <웃음> 안내를 받아 까지 마세요. 원투 쓰리 포 <웃음> 네. 네. 아, 이럴 수가 아니에요. 충충한 아마존 송은 태 테나 처음 들어봤습니다. o 2, 3, 4 아, 안 내려받아. 와. 아까만 스피드 놀니이 여기서 혼자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지금. 음? 그손 내리시면. 나는 <웃음> <난 웃음> 보여줄 수 있다. 역시 사회죠 o 2, 3, 4 w o three four. 패, 패, 패, 그럼 두 번째 멘트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? 어, 그렇구나. 네, 그렇구나. 네. 어땠을 것 같아요? 생각보다 격렬합니다. 오, 가자. 어 위. 컴백 와. 마무리. 여기까지입니다이 <목소리도> 근데 그거 아시죠? 출 때마다 한번씩고개를 돌리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무릎 셋, 셋.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, 넷! 아 잘하시네! 자 리듬 먼저 타고 계시고요! 골반이 중에 요골이어 잠깐만 다시 한번 타 조금 더 튕기셔야 <웃음> 원, 투, 원, 투, 쓰리, 포! 오른쪽! 왼쪽! 왼쪽. 이제 한번 남아주세요 두번 남았습니다! 왼쪽 한 번! 왼쪽만 마무리! 아. 아마존 멘트와 댄스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뵈주셔야 는데또 항상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한번 배워보고 싶긴 했었는데, 우리 몸이 안 따라주니까 좀 쉬운 것 같진 않고, 좀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다 해, 해봤는데, 음. 좀 이제 계신 분들처럼 좀 존경스럽고, 그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심이네. 재밌었어요. 유명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아, 이렇게 한마디만. We're o good! 역시 완벽하시다 나이서. 비너. 박수입니다 아, 너무 맙습니다 자, 그래 오시는 길에 보면은 또 굉장히 좀땡집지 많거든요. 너무 재밌는 거 있습니다. 여, 이쪽에 찍어 주십시오. 어, 기대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오시는 저희가 준비한 포토 부스인데 네. 이게 기가 막히게 방음이 됩니다. 방음? 자,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재미를 드리지 않습니까? 예. 안에 들어가면. 아 뭐... <웃음> 이거 어디 나와야지 어디 할까 할까 이제 목소리가, 목소리가 나올 거야 기가 막히죠 제가 한번 어, 체험해봐야 어, 될까요? 네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아니 티타는 족장 맨날... <웃음> 아니, 하잖아요 그죠? 들려요? 된다고? <웃음> 방금, <웃음> <되네요>. 방금 되네? 아아! 아아! 아아! 아 이거 <웃음> 아, 방금 되네 <웃음> 에버랜드에서 많이 필요할 거다. 한번 빌려줘 팀스토 스토어 아, <웃음> 여기 또 출구군요 제가 또 준비한 유니폼이 들 아마 있습니다 어? 여긴 찍으면 안 돼요? 어 이거 아니야? 아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 아... 아아아아 시즌 새롭게 나온 썬데이 굿이인데 우리 뭐 선수들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부터 해가지고. 우리 단장님이 멋지게 선물해 주신 이옷에첫 사인을 꼭한번 뵙겠습니다. 와,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할수 있는 걸 진짜 뭐, 방금도한번 그렇죠. 체험을 해보고 봤지요. 그렇죠. 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제가. 삼성 라이온즈의 역사 이 트로피 들어올릴 때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 되었습니다. 7 12, 24, 4 그리고 여기 이제 생길 게 2022. 그렇죠. 아, 2022. 2022. 요 쯤? 요 때가 사람이었고요. 야, 사람이었고. 이때는 사람이 아닐 때. 사, 사자였을 때. <웃음> 스파트라이트. 여기서 찍으면 다잘나 하나, 둘, 셋! 와 살아있네. 여기가 저희 실내였습니다야 들어가요, 들어가요! 들어가요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어? 아까? 예, 예, 반갑습니다. 절리쪽 어, 예, 오마이 갓! 야, 야! 자, 여기가 바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플레이를 펼치는 그라운드입니다. 와 어, 안녕하십니까? 어, 와우! 보여 드려야지! 머리! 아, 신발! 아, 양말! 다다! 좋습니다! 나! 나! 어. 봤어요, 내가 우연입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손눈썹 셔집니다 여주 찬입니다이거이거이거아 그래요? 좀 멋있는 줄 알았는데? 저기 서 벌레들이 저거 는면 일로 다 달라고 아저기 여우장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. 아. 자, 저희 아마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? 아니, 뭐, 아 우리 아마존은 어. 자 이제 뭐 멘트 옛날에 저, 마스크 안 하고 있을 때데 아. 하늘에 두번 합격! 어. 자 여기는 5층입니다 우와! 어, 어, 저희가 여러분들에서 준비한 존이 여기보전입니다 아. 예. 아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네아니야요 와따만 누워서 나 보이네! 와우! 와. 진짜 좋다 여기 여기 앉으면 진짜 일어나기 싫어질 정도였아 예. 저도 지금 같이 구경하는 기분이 <웃음> 있습니다 아, 예. 제 홈그라운드 야, 야. 와, 이거 응원 단상이구나. 네, 신상하게 만든 다음에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다. 감사 이렇게 딱 걸어갑니다. 라이온즈 승리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. 야, 일하는 곳. 일하는 곳. 근무지군요, 네, 근무지. 오 네, 근무지. 엄청 살 건데. 이게. 아이고, 아이고 세상에. 아 뜨거. 아! 자, 여기 뒤쪽에 오시는 36분의 주인공 이승현 선수의 벽화가 있는데. 자, 그럼 이제 야구장에 오셨으니까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. 우리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의 응원가. 응원가. 어, 이제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, 하나, 둘, 셋, 육. 자! 어, 강민호 선수, <웃음> 이재현 선수 피네라 선수 예.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둘셋넷고 칠공 강민호 승리할 수 있습니다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믿음으음으로 화이팅! 화이팅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녕하세안하요안요안녕하세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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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생 많았어요. 고생 습니다 네. 제가 사실 이 시구 행사를 위해서 약한달여 시간 동안 많은 연습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열기에 좀 압도돼 가지고 조금 실수 면이 없잖아 있는 건 실수했죠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시 한번 이 넓은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자기 할 일하는 선수분들 존경 드리고요 혹시나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유 이렇게 또 넓은 구장에서 시타를 신용이라도 어떻게 해봤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오늘 선수분들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! 그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는 기획... 그리 원래 좀 아이디어를 냈던 입장에서 한6 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래도 정말 노력 많이 했었고 정말 찐 팬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강민호 선수가 아까 또안 그래도 우리 솔리스한테도 약간 조언해줬던 게 머리 쪽으로 무조건 피하세요 예입을해 주셨는데 다행히 공이 그쪽 뒤로 가서 전혀 피하는 거 없이 잘 끝났다 그리고 일단은 어찌 됐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네 에버랜드에서 이런 걸 최초로 도전해 본 남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무조건 승리하시고 무조건 우승입니다 v 이 라인 가자 고맙습니다. 뭐지 이거 <웃음> 여러분들 앞에 응원단장 함께 라파 투어 함께 해보시죠 라라라라라라투파 혼자 좋습니다 두명 좋습니다 연이 어딘지 말든지 세명 좋습니다 한명 <웃음> <세> <웃음>